여기구나 아, 네네, 그럼 50분 정도, 뭐 사, 5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이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영상 강의를 촬영하기 전인데요 생각보다 시스템이 그래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한 1시간 정도 어, 영상으로 표현해달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하려고 고하 하고 있네요 잠깐만 촬영 하고, 좀 이따가 찾아올게요 아, 눈부셔 자, 지금 한 시간 정도의 강의가 끝났고요. 바로 오프라인 강의가 있어서 오프라인 강의를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. 실제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는 내용이랑 온라인에서 강의하는 거랑 확실하게 달라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에서 온라인 강의를 계속하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될지 약간은 감이 오는 것 같아요. 오프라인은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섰을 때는 사람들이 눈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그 흐름을 끌어갈 수 있지만 온라인은 그런 흐름을 끌어가는 게 정말 어, 어렵거든요 아 오늘 갑자기 주제가 나왔다 온라인 강의 어떻게 찍는가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랑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, 주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사람들 직접 만나야지만 가능한 그런 주제가 가능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스피치 스피치라든지, 뭐, 진로, 그런 것들은, 어 오프라인 강의가 좀 적합하죠. 근데,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, 저는 그런 거 있죠. 파워포인트, 그리고 프로그램에 관련한 것은 온라인 강의가 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고,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가면서 하다 보니까, 그것에 관련된 로하우가참 많이 쌓이더라고요. 음 어떻게 하면, 그러니까, 온라인 강의는, NG가 남는 날수록 되게 복잡해져요. NG가 나면 안 돼요. 근데 NG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뭔가를 알려주려고 할때 굉장히 요약해서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. 그 요약하는 과정이 정말 오래 걸려요. 그래서 저는 미리 어느 정도 머릿속에 스크립트를 어느 정도 좀 짜둬요. 머릿속에도 어느 정도 짜둔 다음에 그것을 하나하나 술술 풀어가는 스타일인데 대본이 없이. 근데 온라,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게 가는 형식인데 이제 조금 더 액션과 그리고 표정, 그리고 말투, 그리고 행동들에서 좀더 부가적인 요소가 더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온라인 강의가 좀 괜찮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을 추천하냐면 사람들 앞에 나서기는 좀 어렵지만 말은 어렵고 그리고 좀 부끄럽다 그러면 온라인 강의 좀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어 좀더 말하는 거 자신 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도 좀 껄끄러움은 없다 그렇다면 오프라인 강의를 훨씬 더 추천하죠 저는 둘다할 겁니다 둘다 아무튼 오늘 강의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또 이제 한 20분 뒤부터 또 강의를 가야 되는데 어 저는 어찌 됐건 온라인 강의를 하는 이유는 오프라인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굳이 온라인에 너무 엄청나게 많은 시, 그 신경을 쓰지 않고 아 온라인에 당연히 신경을 쓰죠 하지만 그 모든 이유는 내가 오프라인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 내용은 유튜브에 올라오는 강의 내용이랑 확실하게 다를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사람들과 실습하면서 할수 있을만한 그런 내용으로 가능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약간은 어 강의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오늘도 얼른 빨리 강의 가서 강의를 하고 오도록 할게요 강의 가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몇 분으로 되어있나요 10분 이거 무슨 뜻이죠 아마 인쇄 된거에 아마 제가 프린트를 해놨을 거예요 그리고 뭐 나머지 질이나 인포그래픽 뭐 이런거 상관 없지만 요것만 좀 봐두세요 아 이제 막 강의가 끝났는데요 역시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 저는 목 특성상 목이 잘 쉬어요 그게 온라인 강의랑 오프라인 강의가 차이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더 아이컨택하고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다른 것 같은데 온라인 강의나 오프라인 강의나 두 가지가 겹쳐지면 참 좋다는 걸또한번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다양한 시도를 할수 있게끔 알려드릴게요 안녕